별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암다육농원 천냥신색다육부터 2천원에서 만원까지 묵은둥이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성암다육농원에는 2천원만 넘어가면 전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빨리 오셔서 골라 가시는 분이 좋은 묵은둥이를 골라 가실 수 있답니다 빨리 오셔서 묵은둥이들 많이 골라 가세요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묵은둥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가스타, 툼타 가스타, 퉁, 철학. 가스타, 퉁, 철학. 아, 오천원 이야, 색감 너무 이쁘죠? 누다 묵은둥이. 루다, 묵은둥이. 5,000원 누다 묵은둥이 묵은 5,000원 오로라 오로라 오로라 5,000원 오로라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오로라 5,000원이랍니다. 오로라 얼큰이 해라 얼큰이 해라 와 크다 5천 원이요 얼큰이 해라 5천 원따라솔 오, 자구가 목도리를 담듯이 자구가 목도리를 둘렀어요. 자구가 목도리를 둘른 까라솔 2,000원 야 예쁘다. 죽전 3,000원 팔피를 하고 있죠. 죽전 3,000원 살구민금 2,000원. 아, 색감 예쁘게 들었다. 살구민금 2,000원. 올려신. 올려신 1,000원. 음. 울봉나 1,000원. 이야. 가격 정말 착하고 예쁘다. 로지. 로지 천 원. 리나. 칼리나천원비치후리대천원구용사천원 구용 색깔 너무 예쁘죠? 아, 솜털이 보송보송보송하게 났는데, 가장자리에 빨간 선을 두른 구용. 너무 예쁩니다. 구용, 4,000원. 로라, 로라, 로라 2,000원. 아, 예쁘다. 보라보라한 로라. 2,000원이랍니다. 런 년이, 런 년이 금 만원. 엘사 엘사 엘사 6천원 엘사 하이덴 하이덴 빨간 포트 만원 하이덴 빨간 포트 10000원 파랑새. 음,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 3,000원. 파랑새 예쁘다. 에티지야. 레티지아 2,000원. 오, 어, 레티지아, 이거는 너무, 값이 너무 싸다. 오, 어, 이거 레티지아, 이건 값이 너무 싸. 오, 어, 레티지아, 얘는 너무 싸다. 2,000원. 야, 레티지아, 얘는 너무 싸요. 2,000원. 오, 어, 어떻게 얘를 2,000원 하지? 레티지아 2,000원. 오, 어, 예쁘다. 홍매화 홍매화 2000원. 홍매화 2,000원 홍매화 2,000원 홍매화 2,000원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야 화이트 미니마 음, 자구가 3개나 달렸어요. 화이트 미니마 만원. 송포도. 송포도 3,000원. 송포도 3,000원. 빅스 핑크. 빅스 핑크. 아, 가격 정말 착하다 블랙호크 블랙호크 3,000원 블랙호크 3,000원 모닝듀 모닝듀 천0 0 0원라올 1,000원 천원 이거 너무 가격이 너무 착해 나올 천원 아. 염자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염자 염자 천원 염자 염자 천원 녹용 이천원 음, 땅글땅글 녹용 2,000원 줄로 쭉 내려가는 녹여 2,000원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5,000원 아보카도 크림 5,000원 황금 된섬 황금댐섬 3천원 하하 정말 황금이다 아, 포트에 가득찼어요 황금댐섬 3천원 이야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 7천원7천원 양노, 천원. 양노, 천원. 탱고? 응, 탱고 처음 봤다. 탱고, 이천원. 탱고, 탱고, 이천원. 블루빈스, 블루빈스, 천원. 패러독스 패러독스 2,000원 와 패러독스 이거 진짜 정말 가격이 작하다 패러독스 2,000원 웅동자금 4,000원 웅동자금 아, 천 원. 정란, 예쁘죠? 정란, 천 원. 아, 색감 예쁘다. 정란, 천 원. 라일락, 이천 원.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마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일락 라일락 2,000원 레드베리 아, 동글동글하니 예쁜 레드베리 레디베리 2,000원 미니마 미니마 2,000원 미니마 2,000원 우주먹우주먹 2,000원 오줌옥 2,000억. 영상 봐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